에게 그린 브랜드란 책임감이다 착한 습관이다 어디서라도 무해하게 가는 것입니다 월경을 대하는 새로운 방식은 이지앤모로부터이지앤모 안지혜라고 합니다 친환경과 비건을 더 쉽게 실현할 수 있는 그린라이프 스타트업 베지스푼의 김나연 김민경입니다 가정에 있는 합성세제의 양과 가계의 부담도 좀 줄일 수 있는 미니멀세제 이온이를 만들고 있는 수상한 연구소 한서윤 대표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부터 창업에 꿈이 있어서 이제 환경과 관련된 창업을 좀 해보고 싶다 해서 친환경 해정수를 보고 기존의 이제 불합리한 시장을 바꿀 수 있는 포인트가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창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20대와 30대 각각 중증 질환을 앓게 되면서 한 다큐멘터리를 보게 되었는데 어, 공장식 축산업이 우리의 몸과 그리고 지구 환경에 얼마나 큰 피해를 끼치는가에 대한 내용이었는데 저희가 거기에 굉장히 큰 충격을 받았어요. 본격적으로 채식을 시작하게 됐고 함께 실천할 수 있는 길을 오세카다 편지샵과 그리고 비건 식품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여성들의 월경에 대한 문제를 뜯어보니 일회용 생리대에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혈이 외부로 배출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플라스틱 성분이 들어가 있는 필름지가 덧대어져 있는데요 이산화탄소가 배출되기도 하고 우리가 평균 40년 동안 월경을 한다고 하잖아요 40년간 계산을 쫙 해보면 한 16,000개 정도가 나오더라고요 전 세계에 있는 여성들의 수를 곱해본다면 어마어마한 쓰레기 양이 매월 배출되고 있는 셈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런 쓰레기 배출을 줄일 수 있을까라는 고민에서 이 제품까지 출시를 하게 되었습니다 식물성 너겟을 만드는 게 갈비맛 나는 제품을 만드는 것보다 공정상에 훨씬 더 많은 과정을 거치게 되거든요 고기를 튀기는 공장에서 이걸 튀길 수가 없어요 왜냐면 교차오염 때문에 그렇거든요 이 식물성 너겟을 튀길 수 있는 공장을 찾는 과정도 쉽지가 않았습니다 2017년도 생리대 파동 이후로 좀 기점이 달라졌던 것 같은데요 생분해 생리대를 만들고 친환경 제품을 만드는 건 건강하고 지구에 도움이 되는 제품을 만들까에 대한 고민이 시작된 건데 오히려 너무 다양한 브랜드들이 나오게 되면 소비되지 않은 제품들은 또 쓰레기가 되는 현장에 나오지 않을까라고 해서 걱정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플라스틱 용기 같은 경우는 대체할 수 없다면 다시 재사용을 하면 되지. 이제 그런 생각으로 시작하게 된게 저희의 리유저블 캠페인이고요. 용기를 직접 고객님들께서 수거 신청을 해주시면 저희가 수거부터 세척, 재사용까지 하고 있습니다. 내가 어떤 산업군에 들어가겠다고 라 생각을 하셨다면 내가 정말 할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정말 열백번 10, 혹은 수만 번을 하고 이 시장에 들어오시면 좋겠다고 라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오히려 쉽게 들어왔다가 쉽게 빠지는 형상들이 소비자들에게는 혼란을 올 수도 있고 공부를 하고 들어오셨으면 좋겠다고 라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신뢰감 있게 유대감을 계속 지속할 수 있는 파트너사를 찾는 게 가장 중요한 과제이실 거거든요 저희의 이런 취지의 회의적이었던 파트너사를 설득시키기 위해서 꾸준히 성과를 보여드리고 굉장히 많은 소통과 노력을 해왔었어요. 네. 친환경 브랜드 같은 경우에는 편리함 보다는 좀 불편하더라도 무해한 방향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저희의 진정성이라든지 노력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잘 몰라주실 때가 있어요. 포기하고 싶을 때도 종종 있거든요. 자신의 자리에서 조급해하지 않고 나아갔으면 합니다. 협업을 많이 했었어요. 연대와 열린 마음을 계속 강조해서 스몰 브랜드들이 모이면 빅 브랜드가 될 수도 있다. 여러 브랜드가 함께 이제 협업체 같이 만들어서 시너지를 낼수 있으면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약간 비슷한 사업을 하고 계신 분들이랑 협업을 해서 우리가 이런 변화를 만들 수 있는 프로그램을 계획해 보자라고 했을 때 연대와 열린 마음을 계속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있고요. 스몰 브랜드들이 모이면 빅 브랜드가 될 수도 있다는 라 생각을 가지고 각자의 독자성을 유지하면서 역량들을 교환하고 시너지 효과를 낼수 있다면 그게 가장 베스트일 것 같고요. 정말 확고한 의지와 또 생존력을 가지고 살아남아야 한다. 그게 첫 번째라고 생각합니다.